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서 지게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37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96년경 교통제의 후유장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 채석장 원석장에서 로우더의 지게발에 의하여 우측발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교통제의 후유장의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며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포함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면책사유의 조건은 첫째, 공장 등 특정한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일 것, 둘째, 그 사업장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일 것, 즉, 일반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기관이 우연히 특정한 사업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장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대목적으로 하는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일 것. 셋째, 그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일 것. 면책사유를 정한 이유는 대체로 이러한 사업장들이 일반적인 도로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고 그군내에서 사용하는 교통기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기관과 보험사고의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는 산재보험 등그 사업장의 교통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른 보험에 의하여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통제 분류표 제1호 가 소정의 사고를 교통해로 이미 분류하고 있는 점, 즉 운행 중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비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따라서 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비보험자의 범위를 그 교통기관을 직접 운전하는 운전기사에 하나여 적용 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